튜닝을 하고 싶은데 순정품으로 페이스리프트 하자니 너무 비싸고 사 제품을 사용하자니 자동차 검사 통과가 되지 않아 문제였죠 튜닝 관련법 개정으로 자기인증 led가 저정별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반떼 AD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자기인증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한국자동차 튜닝협회에서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자동차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제품이죠 그렇다면 제조사 순정품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광량입니다. 일반적인 LED 및 HID 헤드램프 차량들은 오토 레벨링 센서가 장착이 됩니다. 2 0 0 0루멘 이상의 밝기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제품처럼 자기인증을 받은 애프터마켓 제품은 오토 레벨링 센서 탑재가 불가해 밝기를 제한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도 1 8 0 0루멘으로 제작되었죠. 그외 라이트도 상하 및 좌우로 움직이는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도 설치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LED가 주는 특킨성및 시원한 시야 그리고 누런 할로겐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튜닝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더스트캡을 탈거합니다. 램프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탈거가 가능합니다. LED를 장착합니다. 주의사항은 양극, 음극에 맞춰 커넥터를 꼽아야 합니다. 반대로 끼면 작동하지 않죠. 커넥터 배선은 흡음테이프로 감싸 잡소리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더스트캡을 닫으면 끝입니다. 반대쪽도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사각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LED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할로겐의 누런 불빛과 비교해 훨씬 세련되고 시원한 시야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검사소에 방문시 이 스티커를 보여주면 벌써 통과가 가능하죠. LED 생착이었습니다.